아이고 구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랭킹 결정전 지금 일요일을 앞두고 지금 있는데요 남은 시간 2분 20초 아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단 1분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위 중입니다 우리 초시이어인 바이니의 뜻을 이해받아 지금 현재 1위 상태고요 어저께 진짜 아찔했던 건 뭐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10%가 있었어요 10%가 있었는데 보조 배터리 끼워서 하고 있었는데 꺼져버렸어요 예 그렇게 갑자기 튀겨서 제가 나가서 놀란 상대분도 좀 놀라셨겠지만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게 제가 당연히 패배가 됐을 거고 그거 다시 켜고 어떻게 하느라 핸드폰 막 핸드폰 왜 그러냐 10% 배터리 있었는데 갑자기 발열리 되게 심했거든요 여기꺼집버어 그래가지고 막피 실켜 가지고 어제 마저 이어서 했는데요. 그거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한 5,300점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PC에 앉아서 할까 싶어요. 3시간 앉아 있는 게 이제 허리가 뻐근하더라고. <웃음> 핸드폰을 했었는데 와, 시오배뻗리 때면 진짜 완전 진땀 줄줄 흘렸거든요. 오늘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50초 남았습니다. 와, 긴장되는 순간. 자, 미리 이거부터 세팅해 놓을게요. 저는 관통요리를 먹고 있고요. 택은 요번에 엘리자베스가 간접적인 상향을 먹었죠. 바로바로 바로 장비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제가 준비를 좀해봤고요한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과금 없이 이거 장비 각인 다 시켰거든요. 수련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수련꿀 꿀팁 구스마일 수련꿀 수첩 영상 올렸는데 최저 조회수를 기록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련꿀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인데 진짜 꿀이에요. 수련꿀이. 거기서 망치 나오죠? 망치 9초, 8초, 7초. 자,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자, 바로 고! 어우, 지수 눌러버렸다. <웃음>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 역시 하우저 덱기죠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하우저 대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피 체크. 와, 해피군요. 엘자베스 딜한번 보십시오. 아, 엘자베스 딜이 대단해가지고요. 이게 원킬이 납니다. 해피를 먹었는데 원킬을 냅니다. 요거를 실험을 애시당초 해보고 한주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여러분. 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영상에서 그걸 떠벌리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 자꾸 만날까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요 랭킹전이 끝나고는 이제 이게 공개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스킬 좋은 게 공, 방어 관련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인내율을 더 깎아내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방금 이거 관통기 나갔으면 끝인데 석화를 시켜놓으셔가지고 못 잡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제, 이제서야 제 1위 이번 그 전략을 완전히 낱낱이 공개하는 바입니다. 아, 필를 채우시네요, 또. 자, 그러면 방어 관련 능력 깎아내, 깎아놓고 때리. 그러면 아마 끝날 겁니다. 자, 방어 관련 능력 깎고요 갑니다. 필살기 모스독. 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웃음> 한주 동안 내가 진짜 조용히 지내라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여러분 너무 믿게 보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일위딱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얌전히 지낼게요 예. 바이니도 일위하고그 뒤로 일위를 계속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이거 시스템 자체가 주말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가족들과 시간 이런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회피입니까? 회피죠. 거의 회피로 버텨서 구턴에서 역으로 치거든요. 자, 보자. 딜잘 나와야 된다, 이번에. 좋었다 아픕니다 와요거좀 빼아픈게 지금 엘리자베스 카드 좋은거 많이 떴었거든요 자 요렇게 마무리될것 같은데 빡 오케이 좋고요자 좋습니다 와 저분은 뒤에 이제 그리아모를 넣어서 버티는 쪽을 선택했지만 저한테는 에스카노리 형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안 죽을 수도 있고 마멜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만 살아있어도 그 상황을 다시, 뒤, 다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 나가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덱 이제 공개가 됐겠지만 3관통의 에스카노로 덱이잖아요 그 관통의 하우저가 아닌 각인된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는 체력 속성이잖아 그래서 속력 속성인 상대 릴리어와 마시 멜리를 죽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제 아이디어였고 근데 저 대덱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곧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번 카드가 너무 잘 떴네요.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던지면서 이걸로 회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회피 아니시네요. 회피 아니었고요. 두장 떴을 때는 이걸뭐할말 없는 거고. 할말 없는 거고. 한장 떴을 때도 회피 상대를 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번 주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꽤 엘리자베스 때문에 거의 돼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아까처럼 있어요. 또 딜이 좀잘안나오을 때는 안 되는데 거의 됩니다. 자, 방어 관련 능력 깠고요. 파파파파파. 파, 파, 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통덱, 미친 관통덱, 관통에 미친 남자 구스마일 덱을 이기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거 있죠. 지지난주에 제칠위할 때, 칠위할때 썼던 덱 기억하십니까? 스카노를 앞에 꺼내가지고, 어, 나왔네! 말하는 가운데 딱 나왔다! 저 덱이 투급 먹으면요. 자, 자, 일단 집중하고, 저를 아시는 분인가봐요. 인사, 요정도만 인사할게요. 더 많이 하또효과로보 수도 있으니까 저 대기 투급을 먹어서 저보다 선턴을 잡습니다. 일단 그게 핵심이고요. 저도 그때 투급 먹고 했습니다. 지진한주 7위 할때 선턴 잡고 불 붙이고 마멜 하팍 찍고 도끼 찍고 이러면 근데 마멜이나 혹은 릴리아를 끔살시킬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무리 되겠네요. 이기고 있을 때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를. 인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혹시 괜히 실례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지는 쪽에서는 뭘 봐도 약간 그런 거 되게 위험하고 뭐 이트나 제가 이모티콘을 참 조심합니다. 아예 어떨 때는 꺼버려요. 아 모르겠다 싶을 때는 꺼, 꺼놓고 있을 때도 많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번 메타를 한눈에 보자면 1 8 9 0 0이에요 상대분. 이런 분은 안 죽을 수가 있어. 와 이거 럭키죠? 이거 럭키입니다. 안 죽을 수가 있는데 회피면, 어, 회피 아니었네. 그러면 죽어요. 아무리 투급 높고 생체를 세팅 잘된 분들도 회피를 안 먹었다 하면 끝이에요, 무조건. 이두장안 떴어도. 두장안 근데 회피를 먹었다면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어. 요 혹은 마멜 혼자 죽을 수도 있어. 요 그럼 그러니까 마멜 할만 죽여도 확실히 이긴 거거든요. 자 나가셨어요 강제 중요한 거예요 저거는 저분도 지금 이제 랭킹을 달리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뒤에 이제 한명 남아가지고 어차피 진 건데 포기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수 강중 딱 파업 다시 켜신 거예요 예. 저건 뭐 나쁜 어떤 걸한건 아니시고, 빨리. 그러니까 알았다. 빨리 하고, 그거 빨리 다시 한번더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자, 웬만하면 그냥 이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회피 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를 이번에 제가 투자를 엄청 했어요. 이거 장비 각인 다 해주고요. 엘리자베스 코스튬은, 이 엘리자베스는 코스튬이 야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제가 돈다 드려가지고 싹다 사입혔어요. 제일 좋은 걸로 예, 옷, 옷 입혔어요. <웃음> 무기 다 사주고, 뭐 하여튼 다 해줬어요. 제한테 해줄 수 있는 거지짜에다 해줬다. 그렇게 해서 엘자베스가 초록색이니 지금 파란색인 릴리아와 아멜을 순상만 시켜주면 된다는 이거였지 그 외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어, 리버스 엘자베스한테도 제가 실험을 좀 했죠 그렇게 해서 다 어느 정도는 좀 해봤지만 답은 아니에요 그게 아직은 인내댁은 관통댁을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메타에 인내의 드롤이라든지 인내를 더 밀어줄 영웅이 나타난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관통댁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어 인내덱이죠? 인내덱이제가 제시한 그 인내덱 아닙니까? 어? 아니네 신 릴리아 쓰셨네 이건 무슨 인내덱인가? 자요 판까지만 지금 녹화하고 녹화를 끄고 저는 혼자 좀 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몇판 남았을 때 녹화를 다시 켜서 어,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랭커들도 지금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다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녹화를 이제 일시 정지하고요 마지막 이제 최종 어떻게 됐는지 그때 녹화 다시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9시 45분 됐습니다 15분 전이고요 15분 전 지금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6시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단 1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 요판 어, 끝나고 지금 현재 스코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10시까지 깔끔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하필 또 이렇게 딱 영상을 딱 녹화를 켜는 순간 이렇게 또마멜카드두 장이 떠버리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군요 마멜카드 두장 두 장이면 좀 막강하죠? 어, 근데 방금 멀린이 한 방에 죽었어요? 알았다. <웃음> 지금 이제 어, 유튜브 어, 우리 시청자분들 유하 막 나오고 있어요. 유하. 유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어, 유. 하. 오케이. 유하 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자, 아, 아 순위 한번 중간 집계 한번 보고 계속 가, 달려보도록 하죠. 랭킹. 예, 랭킹 1위고 2위와의 점수 차이는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살살 달려도 될것 같아. 그만 달릴까? 이제 퇴근할까? 안 되지. 또 그럴 순 없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 자, 우리, 어, 바인 구스 커플 덱. 바인 쿠스 커플 덱이며,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 멜리의 엘리멜리 커플 덱입니다. 엘리 멜리 커플. 엘리 멜리 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재밌는 장면 생스 없나? 엘리 멜리. 엘멜리. 엘멜리. 엘멜리 어때? <웃음> 하필 또 지금 엘리자베스에게 서브 인연으로 단장 멜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단장 멜리까지 달아서 완전 멜리로 정말 그 엘리자베스가 사랑하는 그 멜리와 함께하고 있다. 인연에도 단장 멜리, 바로 옆에는 마시멜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퇴근하십시오. 이러면서. <웃음> 아, 마지막지 재선을 다 해야지. 퇴근 1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몽롱합니다, 진짜 지금. 오, 삼성짜리였나? 이성짜리였나, 방금? 지금 어쩔 수 없겠다. 요렇게 쳐야 되겠다. 큐브 깨고, 들이받고, 큐브 일단 깨고, 방어관련이 깎아주고, 릴리아 딜이 더럽게 약하죠. 지금 사실 마신멜리랑필리아랑 너무 이렇게 또 궁합이 좋다 보니까 궁합이 좋아 이게 궁합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지금 기분 좋겠어안 좋겠어요? 예? 어디서 꿀로 먹다 온 여자랑 지금 궁합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엘리자베스가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뭐데 어, 오, 공부를 당했군네. 내또 공부를 당한 모습 내가 진짜 처음 본다. 공부를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죠 그래. 필살기 게이지가 이제 지금 다섯 개이기 때문에 공격 불가를 당했어요. 계승 아시죠? 4칸 이하일 때는 공격 불가를 당하지 않는데 5칸이라 당했어요 어, 엘자베스가 지금 어? 겁나게 지금 그거잖아 어떻게 지금 다른 여자랑 그렇게 오빠 어? 이러면서 <웃음> 자딜 한번 보자 자, 지금 이제 관동, 어, 저, 디버프 걸었고요 28만 5 0 와우 시원하다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그러면 우리 1분은 나가서 순위 보호 마무리 합시다. 순위 볼게요. 한판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좀 궁금하고, 몇점 정도인지 점 한번 봅시다. 자, 랭킹. 어, 1위 6235점으로 점수 차이 많이 벌렸네요. 1등 했고요. 마지막 한판 되겠나? 된다! 됐는데 마지막 한 판? 아, 이렇게 <웃음> 처음으로 1등을 해봤네요. 일단 우리 PK 식구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히나 우리 바인이 제가 바인이에게 이어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목에도 재밌으라고 바인 쿠스 커플링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인이가 이 게임을 접었지만, 게임 을 접었지만 출장이 잘 끝나고 또또 또 심심해지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전하고 아 이게 뭐 어, 그런 거죠. 예, 다 차려진 밥상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아, 아니,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맛있게 먹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또 좋은, 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쁘게 생각하고요. 아, 또, 아, 제가 게임 유튜버가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밀어준 우리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마키에게, 아, 이, 이상을 돌리면, 뭐, 뭐 하냐, 저뭐 하냐, 지금? 야, 지금 뭐 하는데? <웃음> 연말 시상식 하는 분위기에요 어. 그리고 어, 언제나 어, 항상 게임을 손에 쥐고 있는 아빠인데도 응원을 해주는 우리 아들딸 어, 감사드리고 아, 마지막 제가 이, 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시는 구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 야 약간 억울사랑한다말씀 드리며 고맙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구 파이 파이